어휴 전설의 그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나와버렸습니다 자 챕터 1에서 파피의 장식장이 딱 열리면서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피가 착하 애냐 나쁘 애냐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챕터 1의 떡밥들은 좀 풀렸을지 보자고요 CCTV 화면이 나오다가 마미롱르그의 광고 장면이 나오네요 손발이 전부 다 늘어나는 예, 그런 특성을 갖고있죠 플레이타임. 어. 어. 그리고 아까 그 광고 미끄럽트로 하면 쫓기고 있는 누군가 와이 장면들의 정체는 다 뭘까요?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허기의 파피까지? 오호호호호! 챕터2 <웃음>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 마지막에 파피 집에서 깨어났었잖아 어? 파피가 들어던 장식장이잖아 왜? 오 어, 파피 어디 갔어? 아아여 문이 있네 챕터1에 어. 이런 문이 있었나? 자 허기와 그리고 얘가 또 아마 빌런으로 나올 예정인 드론이었나? 아그럴거예요 엘리엇 루도윅 이거 플레이 타임 공장의 그 사장이잖아요? 여기 사장방이야? 얼굴은 보여! 어? 목소리 뭐야? 설마 파피인가? 파피야! 너 착한 애니? 나쁜 애니? 말좀 해봐 아 이게 허기허기의 목소리인가 보네 안아줄까? 막 이러잖아요 이거 땡기고 땡기고 땡겨 문 열어 이 양귀비 모양의 열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양이죠 이게 또 파피를 뜻한 열쇠인 것 같은데 설마 여기 열쇠요 맞네 뭐 말까 플레이타임 공장의 사장 엘리엇 루두이게 방이에요 야 여기가 진짜 그 사장 비디오로만 얼굴 나왔었고 정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엘리엇에 대한 떡밥들이 좀 나오겠네요 마이베프 아, 깜짝이야 쇼파 날린거야 진정해 이게 파피 특징이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허투루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린 같은데 맞아 챕터 1에서 보육원을 운용했다고 했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네 비디오도 얻었고. 어, 글씨가 잘안 보여. 야, 여기 또 떡밥들이 잔뜩 들어 있겠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봐 봐야겠다. 그리고 오, 러브 버그. 이건 또 뭐야? 새로운 장난감인가? 또 다른 캐릭터의 등장이네요. 이거 캐릭터 왜 이렇게 많아? 비디오 한번 봐 보자. 어? Playtime Co. is the product of a g r e 어? 엘리엇 얼굴이 모젝크 됐어. 엘리엇의 위대한 업적이 담긴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시즌1에서는 얼굴 나오지 않았었어요. 챕터2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이 모든 시작은 1900 어쩌고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아니, 이게... 아, 저 환풍구로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아, 아. 와! <웃음> 이게 이렇게 열리네. 얼지고. 어, 아! 음, 어,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I was just. 파피의 더첫 등장 말하는 파피라니. Here. 어? 뭐 친절히 안내까지 해줘? 잠깐만 이러면은 파피 저 도와주는 애가 맞는 것 같은데 착한 애 같아. 아 여기구나. 짜잔 짜증... <웃음> 지파피의박수라니 I want 도 고맙다고 하네. t 뭐야? There's a t 어디가 파피야? 야. 오! 깜짝너 자꾸 무섭게 그럴래? 이 자꾸 가지고 오! 하이! 아 근데 파피 이렇게 움직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원래 되게 섬뜩하게 생겼었는데 아! 불 들어왔네! 오케이 여기도 스파이더맨 해야 되는 거야? 휴. 가도 되는 거 맞아? 에라이! 야 아! 아! 리얼 피지컬 게임이네 이거 <웃음> 힘들어 버지비. 어, 이름이 버지비네요. 원래 캡비 아니었어? 여기가 요리네요. 어유, 파피야. 뭐해? Listen. I'm going to need you to trust me. 파피야! 아, 파피 착한 애가 맞았네. 마미노네가 파피 그냥 허록세 버렸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에라이 뭐로 갔다? 떨어져 볼까? 아자짜! 어안 죽는데? 뭐야? 와! 진짜 떨어지는 게 맞았어. 어 엘리아 루드윅의 그 통로로부터 내려왔고요. 스텔라, 스텔라가 그또 연구원 중 하나였잖아. 아, 레이스피르가그 인형들을 실험하는 이노베이션 부서였나? 그 부서의 핵심 책임자래요. 이 기둥이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보니까 뭔가 센서에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안 걸리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 다 하면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잖아 어 됐다 엄청 어려워졌는데? 자 아까 봤었던 게임 스테이션이 열렸어요 어? p a p 파피야! p i Papi, 의첫 해면이네요. i Papi, i p 야 p a p i Papi, Papi, Papi, Papi, 제가 계속 살아있다면은 뭔가 알려줄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 우리 착한 퍼피 데려갔어 금방 보여줄게 이게 그 인형이가 뭐네요 아 맞네 PJ 퍼거필러 새로운 인형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인형 중 하나네요 번조 번이라고 토끼 인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게임 스테이션에서 놀고 있는 모습 어 새로운 양들 많네 얘가 퍼거필러 얘가 그네 이 토끼인거 보니까 얘가 번조 버니 브론? 얘는 누구지? 플레이타임 공장의 인기 인형들 총집합 그러면은 문이 열리고 야 이거 게임스테이션 겁나 크다 오... 얘가 맞네 번조 버니 얘네들 싹다 빌런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초록색 허기워기 이거 그 여러가지 색깔 허기허기도 다 나왔었죠? 초록색 어그 틀.. 트... 어어? 야내 파란색 어디갔어 이거? 이거 언제 없어졌지 그래패와 여기 또 얼마나 많은 떡밥들이 잔뜩 깔려있을까요? 숨겨져있는 이스터에그들 나중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야 번조번이 쓰러져있는거 봐 처음 등장한 또 새로운 장난감이죠? 왜? 건물 그냥 지하로 와버렸네요? 일단 이거 내려보자 불타 아우 너무 어두워 몰딩 룸어여기가그 그래픽 만드는 공장인가 본데? 그 챕터2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초록 그래픽 그린 핸드 자 전기를 충전한 상태로 10초 동안 지속이 된대요 그리고 10초 뒤에 전기가 이제 방전이 돼버리고아 전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착 던져야 되는구나. 오, 전기 그래팩. 신선하네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잘못하면 깔리는구나. 오, 오. 오? 버블 같은 게꽉 차서 웬검 같은 것들을 싹 녹인 다음에 요거를 땡겨서 그 다음에 프레스로 안쪽으로 민 다음에 쭉쭉 넘기는 거예요. 됐어, 됐어, 됐어. 뭐가 만들어진다. <웃음> 어 신기해. 쭉 올라갑니다. 좋아요. 계속 나오세요. 아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 페인트. 아 여기 페인트 통 있네. 여기다가 안에다가. 쭉. 됐다. 마구마구 마구 부어주고요. 슈. 슈. 그렇지. 이래 완성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오. 오 <웃음> 자, 초록 그래팩은 아, 이렇게 전기가 충전되는구나. 야, 이거 대박인데? 이게 10초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안 열리고. 아까 그 번저번이. I know when your birthday. Is. June 28. <웃음> 번저번이는 생긴 거답게 약간 되게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자, 이건 또 뭐야? 와. 어? 여기서 또 영상을 틀어 주신다고? 뮤지컬 메모리? A sequence of colors will be shown and you must recreate the exact sequence using the buttons around you. 아, 색깔 맞추기 게임이요? Will... When you complete a color p 아, 아, 아, 이거 색깔 제대로 못 누르면 얘가 나와서 나 뚝배기 그대로 깨버린다는 거잖아! 아우 no. 오케오케오케오야 엄청 재밌네! 뭐 미션까지 새로 생기고 아 어, 아니 맘이 마미... 좋은데 그냥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멈춰, 멈춰! 오지마! 오지 아, 시작됐다. 마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옐로우. 뿔, 뿔로우, 옐로우, 옐로우. 됐어. 파, 루, 노, 옐로우, 노, 윙, 초. 파, 노, 노, 초. 파, 노, 노, 초. 파, 윙, 노노, 노노, 초. 뚝뚝 빡세진다. 우와!